l e the l g a t t l o r t a i l r tailor, tailor, t a o r t o r t o r o r t a o r i l tailor, t a i o r t a a t o t i i r a o i o o t o I don't have p i c p e a o k e t g n l it h e a n y k h am n o i a l